이번 3강에선 어, 믹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어 이전에 설명드렸던 어이 로터리 부분이 있고요. 이 좌우로 어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음악을 로드할 수 있는 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로드 버튼 위에 인스트 더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인스트 더블은 아, 여기 보시면, 그, 로드에는 점이 하나 있고, 인스트 더블에는 점이 두개 있잖아요. 이거는 두 번을 누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에, 자, 두 번째 트랙인 567 가자란 노래를 로딩을 하고, 어, 이 빛, 이두 번째 채널에 더블로 눌러버리면, 네, 누르게 되면, 어, 567 가자가, 어, 더블로 이렇게 트랙이 읽혀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사실 일렉트로닉 DJ들은 거의 쓰지 않고요. 힙합 DJ들이 살짝 타이밍을 다르게 해서 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교를 많이 부리는 데 사용하는데요. 사실 EDM DJ들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기능은 알고 계셔야 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맨 위에 보시면 이 트림이라는 어 노비 있고 그 밑으로 어, EQ라는 노비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필터라는 노비 중간에 하나 있고 네, Q버튼이 있고 네, 채널 페이더가 있고 그리고 크로스 페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로터리 셀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그냥 돌렸을 때는 이 여러분들 화면 안에서 보시, 보이시는 것처럼 어, 채널 간의 이동도 되고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나 어, 혹은 다른 뭐 관련된 트랙, 릴레이티브 트랙이나 샘플러, 아이튠즈, 뭐 이런 쪽으로 바깥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하면 그곳으로 들어가서 또그 안에 있는 하위 어,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클래스 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눌러주시, 그러니까 돌려주시면, 어, 이렇게 어, 음악 파형의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음악 파형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트림과 이쪽 부분은 볼륨을 담당해주는 곳인데요.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얘기하면 어, 왼쪽에 있는 채널의 어, 최대 음량이 어, 0이고 어, 오른쪽에 있는 음악의 최대 음량이 만약에 마이너스 뭐 1이다. 라고 하면 어, 이 트림 어, 노블 통해서 이두개 채널의 음악의 어, 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평등하게 네.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마스터 그니까 최종적으로 스피커에 나온 소리가 네. 1번 채널은 0이고 2번 채널은 뭐 마이너스 3이거나 뭐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5거나 마이너스 8일 경우에 어, 음악의 차이가 볼륨 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어, 플로어에서 놓으시는 어, 그 관객분들의 흥이, 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두 개의 음악의 양을 이 트림으로, 어, 똑같이 만들어 주어서 음악, 음악의 음 양이, 어,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어, 잡아주는 그런 기능 하는, 어, 노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EQ노브는, 어, 저희가, 어, 사실 음악을, 음악은 뭐, 저희가 듣는,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어, 예술이기 때문에 뭐 소리에 대해서 조금 뭐 아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그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라는게 있는데 그게 20Hz에서 2 0 h z 까지가 저희 가청 주파수 대입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어 저음역대의 소리가 어 들리는 거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어 고음역대의 소리를 어 표현을 하는 건데요. 어 그런 어 주파수 대의 음역별로 어 소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EQ입니다. 그래서 저음역대일수록 소리가 많이 부딪혀서 소리가 왜곡될 수있고요 어, 고음역대일수록 어, 소리가 어, 사실 중첩이 되는 경우에 조금 더뭐 소리가 커지면서 좀 다이내믹 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음역대일수록 어, 음폭이 크기 때문에 어, 겹쳐질 경우에 소리의 왜곡 현상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 EQ잉을 통해서 어, 두 개의 노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을 EQ 믹스라고 하는데 어, 그거는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어, 노브는 필터라는 것인데요. 필터는 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저음역대 혹은 고음역대를 따로 어, 필터, 그러니까 거쳐가게 해서 어, 소리를 좀 왜곡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어, FX 계열의 네, 필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로, 에, LF, 아, LPF라고 써있고 HPF라고 써있는데 LPF는 로우패스 프리퀀시라고 해서 어 저음역대의 소리를 통과시켜 주는 거를 어 LPF라고 하고 하이패스 프리퀀시를 네, HP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음역대의 소리를 어 내보내 주는 건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음역대로 가면 자, 이렇게 저음역대의 소리를 어 통과시키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네, 고음역대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뭔가 좀더 좀업 되는 느낌이 좀 나죠 네 하여튼 이 기능은 어 이렇게 음악을 어 마스터를 마스터 레벨로 봤을 때어 고음역 대만 통과시켜 주거나 저음역 대로 통과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거는 큐 버튼인데요 이큐 버튼은 어 저희가 플레이할 때의 큐와 좀 다른 게어 저희가 저희가 이미 나오고 있는 노래에. 다음 노래를 모니터를 해야되는데 그 모니터를 할때이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서 네, 헤드폰으로 저희가 다음 노래를 모니터 할수 있는 기능을 이큐 버튼 채널에서는 이큐 버튼을 다음 노래에 모니터를 하는 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마스터 레벨에도 이큐 버튼이 있고요 이큐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채널에 1번과 2번 채널에 채널 페이더가 있고요. 채널 페이더는 어, 아까 이 트림과 어, 좀 다르게 트림은 이제 두 개의 어, 음악의 밸런스를 맞췄다면 평등하게 밸런스를 맞췄다면 어, 이 채널 페이더로는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그 말인 즉슨 어, 이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섬세하게 만지면서 어, 평등하게 만들어줬다면, 채널 페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네, 이렇게 막, 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트림과 EQ로, 어, 섬세한 믹싱을 좀 했다면, 이 채널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멋있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을 합니다. 어, 이 크로스 페이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채널 페이더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자, 오른쪽 노래를 플레이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는 순간,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제 옮기면서 소리를 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일렉트로닉 DJ들은 거의 안 쓰고요. 힙합 DJ들이 뭐 약간, 약간 게이트를 이제 소리를 열면서 스크래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사용하진 않는데, 어, 좀 고가의 제품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어, DDJ400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이다 보니까 그 기능은 없고,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실 때 항상 가운데 놓고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일본 플레이 했는데, 어, 소리가 안 나, 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면 채널을 안 올렸다던가, 아니면 크로스 페이더가 어,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어, 크로스페이더를 잘 어, 챙겨보시면 어, 그런 일들이 어, 없어질 겁니다. 어, 믹서 우, 왼쪽에 보시면 어, 헤드폰즈라고 되어 있고 믹싱이라는 노비 있고 그 밑에 레벨이라는 어, 노비 있는데요. 일단은 큐 쪽으로 완전히 어, 꺾으신 후에 어,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고 제가 자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큐를 버튼을 눌렀더니 자 이렇게 어,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온는데이 헤드폰 레벨을 정해주는 게이 레벨 노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마스터 레벨의 큐와 어 지금 채널의 큐가 동시에 켜져 있을 때어자 이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마스터로 가면 마스터로 나오는 어, 최후에 나오는 소리의 레벨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DJ들이 이렇게 주변에 모니터 스피커가 가까우면, 어, 딜레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니터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와 헤드폰의 소리를, 어, 듣고 믹싱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선, 어, 모니터 스피커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 어, 소리가 뒤로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마스터로 나오는 소리를 이 헤드폰으로 섞으면서 어, 현장에서 뭐랄까 좀 완벽한 믹싱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헤드폰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취미로 이걸 하고 계신데 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저, 이렇게 스피커 볼륨을 많이 높이실 수 없을 경우에 어, 이 버튼을 활용하셔서 어,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낮추시고 마스터 레벨과 헤드폰 레벨을 맞추셔서 어, 지금 나오는 노래와 앞으로 플레이렐 노래를 잘 믹스해서 어, 플레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마스터 노브 있습니다. 마스터 노브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인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마스터 롭을 좀 많이 꺾으면 소리가 커지고 네 줄여지면 당연히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 F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가운데 믹서 부분에 보시면 어, 마스터 큐 버튼 밑으로 비트 FX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어,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금, 어, 레코드박스 DJ 안쪽에서, 어, 왼쪽 위쪽을 보시면, 어, 4분의 1, 2분의 1, 뭐,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FX 효과 사운드 비트 분율을, 어,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감소시켜 주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네, 그만큼 비트 분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비트 분율이 난 게, 어, 뭐냐면요. 어, 뭐, FX, 기능 중에 에코 기능으로 놓고 보자면 어,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이라는 거는 에코 기능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 에코 아시죠? 네, 노래방 에코처럼 어, 제가 아 라고 얘기했을 때 비트에 맞게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에코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 중에 자 1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128 bpm이 1, 2, 3, 4, 5, 6 이렇게 뛴다고 치면 에코를 1이라고 됐을 때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4분의 3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4분의 3으로 가는 거고 2분의 1은 이제 정확하게 뭐 4빛이 아니라 8빛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4분의 1은 그거처럼 그거에 맞게끔 또 4개로 또 4분의 1로 줄여주는 거고. 8분의 1, 16분의 1, 뭐 이렇게 비트 분율을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비트 분율이 점점 올라가죠. 2분의 1, 4분의 3, 1, 2, 4, 8, 네, 이렇게 비트 분율이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시프트 어,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오토라는 기능이 있고, 탭이라는 어, 기능이 있는데요.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노래마다 bpm이 다를 수 있는데 뭐뭐128 bpm일 수도 있고 뭐130 bpm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싱크를 맞추려면 어 시프트를 누르시고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맞게끔 어 비트에 맞게끔 그 비트 분유를 어 정확하게 어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 사실상 디지털이라는 방식이 어 정확할 순 없어요 늘뭐어늘 뭐, 어, 정확하면. 좋겠지만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태핑을 통해서 그 BPM에 어 근접하게 어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이 탭이라는 기능인데요. 시프트를 누르시고 뭐 뭔가 음그 빛에 맞추면 여기 지금 어 화면에 보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오토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전멸이 됐고 탭이라는 곳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태핑을 하는 만큼 BPM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BPM이 확 바뀌는 경우, 뭐, 128에서 150으로 바뀐다던가, 150에서 뭐 110으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확 바뀔 경우에, 어, 디지털 경우에, 디지털인 경우에 정확하게 비트를 싱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좀 급하게 비트를, 어, 근접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탭핑 기능을 이용해서, 어, 맞춰주시면, 어, 거기에 그 값에 맞는 FX 효과들을 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FX 셀렉트라는 게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아래로 어, FX 여러 가지 기능들을 셀렉 하실 수 있고요 Shift 버튼을 누르시면 반대로 위로 네, 셀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X들을 이제 각뭐 어떻게 어, 어떤 채널에 어, 효과를 주느냐. 자 여기 보시면 어, 채널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에서 1번, 1번일 경우에는 1번 채널에만 어, FX를 줄수 있고요. 2번 채널로 넘기시면 2번 어, 그 채널에 또 어, FX를 주실 수 있고 마스터라고 하면 1번, 2번 채널에 소리가 모두 올라왔을 때두 개의 모든 FX를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과 2번이 두개 동시에 음악이 나오고 있을 때 1번에만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1번으로 옮겨주시면 1번에만 효과를 줄수 있고 2번에만 주고 싶다. 그러면 2번에 어, 효과를, 그러니까 스위치를 2번으로 넘기시면 2번 채널에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다 어, FX를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마스터로 넘기시면 두개다두개의채널에 모든 FX를 어,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FX의 양을 조절하는 그 레벨 노브이 있는데요. 이 레벨 노브로 뭐 양을 좀 조절하면 어좀 과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줄 수도 있고 그 양을 조절해 주는 게이 레벨 로비 구요 레벨 뎁스 로비 구요 그리고 이 fx 기능을 온오프 하는 이 버튼이 이 밑에 밑에 있는 온오프 기능 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깜빡 깜빡 거릴 때는 어 fx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 어 예, 등이 아예 들어와 있으면 이제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어, 따로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